은호님 집에 한번 가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자, 그럼 백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오늘 둘러볼 곳은 분당 지회프루즈입니다 순회역하고 서현역 사이에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걸어가 보니까 도보권이라 불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분양가는 13억 수준인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죠. 구독자님 초대로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옥상 정원에서 올라오는 입구입니다 네. 쭉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나오나요? 네 엘리베이터 나오고 아, 여기가 네. 피트니스 센터로 조성이 되는 거군요 네. 사진만 해놨네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사진만 되어 네. 있고 네. 아, 이 안쪽도 있군요 GX룸 네. 같은 걸로 쓰나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까요? 네. 네 이쪽 동네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다 순회동에 위치 네 순회동 1-1번지입니다. 네. 네. 순회동 1-1번지요. 네. 네 순회동에는 주상복합 단지가 많이 있나요? 네. 원래 서현동하고 순회동은 네. 예전에 그 주상복합 자체가 허가가 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 거주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정자동 쪽는오피스텔 많잖아요. 네, 정자이동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죠. 멕시코가 어, 분양가가 13억이 넘는 걸로 제가. 13억 7천? 층별로 000... 다르긴 한데, 네네. 한 12억부터 해서 네. 한 13억 후반대 정도, 아, 그 정도. 그렇죠. 네. 어, 네. 좀 높은 층이시잖아요. 네. 그럼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시는 거군요. 잘하셨어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그때 당시 대출이 나왔나요? 정책 이제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 갔잖아요. 아,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 하면 40%.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처음 와서 헷갈렸는데 아. 아, 여기네. 다른 집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고요. 패스워드 네. 줄 모릅니다. 아, 여기네요. 아, 네, 여기. 네. 휴대 들어오시면... 들어왔습니다, 지금. <웃음> 오, 따뜻하네요. 여기가 지금 47평? 네, 47평. 네, 확장형. 그리고 여기만 네. 신발장으로. 아, 이쪽 펜트이 아, 좋네요. 네, 네네. 네, 네. 여기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네. 방이 두개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 방. 응. 아이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은 거 아닌가? 네. 아이들 방에 네. 한 곳만 붙박이 옷장이 네.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드레스, 드레스룸도 굉장히 좀 넓게 네. 아,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네. 또 다른 방은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사승학 선생님의 네. 집도 똑같은 구조인가요? 똑같죠, 대칭된 아, 아들한 <웃음> 네. 공간이처럼? 네, 아.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저쪽 방가볼까 창문도 예. 엄청 넓은데요? 예, 여기 아, 뷰가. 아, 예. 와 아유, 저, 저희 집에서는 탄천이 안 보이는데 참 멋있네요. 아, 탄천이 <웃음> 이만큼 보이는 예. 아, 그래요? 난간들이 강화 유리로 해서 아...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음, 가리는 게 네. 없으니까. 네. 네. 너무 멋있죠. 아, 분당 판교 전체 통틀어서 네. 이게 유리 난간이 되어 있는 데가 여기 아마 최초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최신식 아파트라서 또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네. 저 롯데타워가 보인다는 게 가장 어... 매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타워? 아, 잠실? 예. 네, 네, 저게 아 보인다는 게 저는 그냥 좋습니다 아, 싸우러의 눈이 보이는군요 분다부초하고 잔디관장하고 한교, 예. 서현 쪽 뷰가 다 보인다고 생니다 아 저희 집은 12층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잔디광장이 쫙 보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고층에서 보는 게 훨씬 시야가 튀어 있으니까 아 주방이 여기 있요 네, 주방이 여기 있고 화장실이 어, 저기 가좀더니 욕실부터 볼까요? 네 욕실은 네. 여기 이제 거실 욕실 아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런 세면대나 이런 게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이면서 다용도실 네. 세탁기가 들어가는 어, 김치냉장고를 하신 거죠? 네치냉장고아 어. 저희는 여기 선택을 안 했는데 아좋아 아, 이것도 좋네요. 문이 이렇게 닫히니까. 예, 주방에 문이 양쪽에 있어서 음식물 냄새가 아 밖으로 안나올고같습니 아 보습 설계해딱탁 그 네. 이렇게 닫히는 끝까지 이게 에어컨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아, 좀 예. 덥지 않게 아, 아. 예. 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네네큰 창과 이제 작은 창으로 나눠지는데 네, 네. 네. 이면 개방이군요. 네 작은 방에서 봤듯이 뷰는 이제 똑같이 보여지는 뷰고요네네 네. 이쪽은 이제 큰 창에 여기가 앞으로 이제 예. 저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네. 호텔이고 컨벤션하고 기타 뭐 상업 시설들이 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예. 신분당사 백현역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와 여기까지 여기 생기면 진짜 여기 주변에 많아지네요. 문당구청 옆으로는 이제 트램, 트램 라인이 네. 지나갈 예정이라 아, 그 부분까지 하면은 굉장히 네. 교통적으로 아... 굉장히 좀 많이 좀 편해지겠죠. 아, 뭐 머릿속에 다 지도가 있으시군요. 예, 네. 네. 뭐 항상 이제, <웃음> 항상 보다 보니까. 자, <웃음> 아, 그럼 안방을 한번 볼까요? 네, 안방을 한번볼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네. 오시면. 서로 싸우신 거 아니시죠? 같이 젖어죠 <웃음> 네. 친하게? 고생했어. 네, 그럼. 예, 오늘 촬영 계기로 친해시면 어떠까요? 안방도 아직 작은 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방이 아, 넘네요 아, 아, 네. 저건 이제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이랑 욕실이 네. 있습니다. 아, 욕실이? 네.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아, 이거 다 옵션을 하셨군요. 얘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 기본이에요. 네, 기본으 아, 기본이 되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드레스룸. 스타일러도요? 스타일러는 옵션입니다. 아, 스타일러는 옵션이죠? 네, 스타일러는 옵션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호텔 욕실 안 보이십니다. 호텔 욕실? 아, 비슷해. 네, 야, 그냥... 샤워실이랑 어 이게 두개가다 있구나. 어 네. 좋네요. 기본 마감재가 괜찮네요. 정말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뭐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뱉으려고 하니까 네안 네, 나오네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준비 철저히 해서 네잘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입사하실 때 <웃음> 네, 그러면 한번더 보시는 네, 요뭐 언젠가는 네, 네. 있겠죠아 네. 그럼요 네 먼저 또 네, 하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Sweet.